여러분 저 출근할게요 지금 7시 20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집에 돌아왔고 자기 전까지 비밀의 수업 조금 보다가 자려고 합니다. 준비하려고 했는데 집에 오니까 너무 하기가 싫으네요. 저 런드리고 써보려고 해가지고 런들렛이 지금 밖에 왔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몰라가지고 검색을 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샤워하고 왔고 지금 저녁을 따로 안 먹었는데 별로 배도 안 고프고 해가지고 과일을 먹으려고요. 요거는 그냥 귤이고 요거는향 황금향인가 그래요. 이거 먹으면서 비밀의 숲한 편을 보고 스터디 준비를 위한 자료를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짜 지렁이 서울 보복에. 주연이를 만나서 인도커리를 먹으러 왔어 너의 손이 엄청 다소곳하게 <웃음> 그래 나와? <왔어. 웃음> 여러분 저는 집에 돌아왔고 어제 신청했던 런드리고가 와있네요 한번 배송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하루만에 오니까 근데 이거를 열고 닫고 하는 게 저는 조금 번거로웠어요. 이거 여는데도 몰라가지고 앱 들어가가지고 고객센터 보고 막 이랬거든요. 한번 세탁 잘 됐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저 이거 <웃음> 세탁물은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내일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고 내일 코트 입어갈 거 내일 엄청 춥다고 해가지고 꺼내놨고 유주 생일 선물 내일 전해주기로 해가지고 혹시라도 놓고 갈까봐 미리 이렇게 챙겨놨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안 까먹겠죠? 내일 코트 어차피 입을 테니까 출근합니다 경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화이트 와인 두 잔이랑 올림포도 준비해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네. 이건 생일 선물이에요. 박수세요. 응. 응. 네, 그럼요. 응. 오늘 리필액잘 응. 먹겠습니다. <웃음> 엄청 팔았었고, 샀던 거 포토카드만 남아있었거든? 포토카드 이런 거 물어봤어. 걔네 한국어도 못하는데, 응. 그러면 그 업체랑 연락하는 거막 그렇게 지내는데, 저는. 밥다 먹고 카페에 왔어요. 응. 여러분, 토요일 아침이고요. 저는 스터디가 있어가지고, 주말, 아, 마무리를 조금 했어요. 이제 나가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저 나가려고 가방 쌌는데 지갑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보니까 지갑을 어제 갔던 곳에 놓고 왔대요 교통카드만 챙기고 오느라 몰랐어요 그래서 그거 찾고 스터디 가려고요 스터디 가려고요 <웃음> 그니까 너무, 너무 <뭐람> <뭐람> 여러분 저희 스터디 한참 하다가 아까 카페에서 2시간 이상 있어서 쫓겨났어요 제가 지 아, 까를 화장실 청소하려고 청소 물품 좀 사갖고 택배도 마침 왔길래 찾아왔어요 이거는 스킨로션 세럼이랑 스킨로션 들고 왔고 화장대에 이따 가져다 놓기로 하고 대박 요거는 제가 소중하게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요 포스트잇 편지 써주신 포스트잇도 여기런마살 거네요. 그립톡 예쁘죠 요것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뭔가 핸드폰 블랙 아니고 좀 밝은 색상이면은 더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제 핸드폰은 블랙이라서 그래도 만족합니다 저의 새로운 핸드폰 친구들입니다 너무 예뻐요 감사해요 쓰레기 버리고 휴지랑 물 사올게요 여러분 저 휴지랑 물 사왔어요. 물 원래 엄청 여러 개 들어있는 거 사려고 했는데 들어봤는데 진짜 도저히 못 들고 오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두 개만 사왔습니다. 저는 미루고 미루던 화장실 청소를 잽싸게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처음 해봐가지고 막뭐 사야 되는지 막 검색해가지고 사고 막 칙칙 뿌려가지고 막 솔로 이렇게 미는데 와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너무 중국에서 살 때도 그 중국에서 얼마 내면은 그거 청소해주시는 분 왔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가 나 진짜 이렇게까지 힘든 건지 몰랐잖아. 아... 미쳤어. 저 지금 여기 왼쪽 얼굴에 보여드리기 싫은데 여기 여드름이 큰게 나가지고 그냥 약간... 끄끔한게 아니라 진짜 염증 같은 여드름이 나가지고 지금 너무 스트레스예요. 근데 진짜 오늘 너무나도 다행히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아이지아 세럼 와가지고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이 파란 세럼은 진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정 톡톡 세럼을 위에 발라주고 잘게요. 잘건 잘 아니고 비밀에서 볼 거예요. 너무 저 진짜 시즌 1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진짜 막 지하철에서 보고 막 걸어다니면서 보고 이랬거든요. 지하철에서 퇴근길에 보다가 지하철 내려도 너무 재밌어서 못 끄는 거예요. 근데 시즌 2 시작했는데 원만큼 재밌진 않아가지고 조금 실망했긴 했지만 그래서 중간에 하차할 생각했지만 뭔가 주인공들이 이미 너무 정이 들려버렸고 사람들도 다 버티면은 후반부에 재밌어진다고 해가지고 계속 보려고요. 아, 제발 이거 파란색은 발랐으니까 내일 아침에 이거 괜찮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나, 나면은 오히려 많이 바르는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냥 크림 같은 거안 올리고 로션만 딱 바르고 자겠습니다. 책상 정리를 좀 하고 이거는 스터디할 때 읽었던 자료들 저는 이번에 반려동물 시장했어요 왜냐면은 지난달에 저희가 저랑 사수님이랑 같이 반려동물 스타트업? 웹 투자를 하나 했거든요 펫프렌즈라고 거기에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게 투신보고서를 이제 제 사수님이 써, 쓰셔가지고, 근데 본인이 수신 보고서 안 쓰면 확실히 공부를 좀덜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사후 관리하고 같이 가야 될 업체니까, 반려동물 시장 계속 공부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요거, 저는 이번 스터디 주제로 이거를 했고, 다른 친구들은 한 명은 자율자동차, 그리고 한 명은 디지털 헬스케어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오늘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막, 엄청 저번에처럼 엄청 꼼꼼하게 하지는 못해서 자료를 공유를 받아서 제가 따로 또 공부를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비밀의 숲봐야지 배고프니까 이거 하나 먹을게요. 곤약 젤리 방 청소도 다 했고 화장실 청소 미루고 미루던 것도 다 했고 집에 필요한 쓰레기 봉투, 휴지 이런 거다 사왔고 너무 행복한 주말이네요. 네.